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티펜스니팬 여러분 자 심동보 자유국 TV를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 자 오늘도 심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또 돌아왔습니다 심동보 제독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 제동이 예, 예. 큰일났습니다왜 <웃음> 죽창 외교 지금 죽창 맞게 생 자기 들 <웃음> 자기 팬들한테 죽창 맞게 생겼습니다 <웃음> 그게 지난 저 7월 1일날 일본이 그 반도체 소재 등 제품 에 대해서 예, 예. 수출 규제 그 발표를 했잖아요. 그부터 이게 사실은 한일 관계가 이제 막 엉망이 돼버렸는데 한3 예. 개월 동안. 그런데 예. 일본은 뭐그 이후에 뭐 그다음 백식 국가에서도 제외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축창을 들고 음. 뭐조국에 그랬죠. <웃음> 조우통 동학혁명 동학 그국축창 <웃음> 이야기를 하고 또 예.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그랬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예. 상륙 시비 예. 1 2측 전선 이야기를또 했지 않습니까? 예. 일본한테, 그것도 반리가념전 부추기고, 막, 불명도 하고 말이죠. 정부가, 정치적으로. 예. 그렇게 요란을 뚫고 말이야. 일본한테 절대 그냥, 그 뭐라 그랬죠? 예. 그, 굽힐 일이 없다. 예. 아, 뭐, 절대 그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절대적인 그 용어를 써가면서. 예.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완전 히 꼴이 싹내려뿌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이거 항복이야. 항복이죠? 일본 아, 일본은, 자기들이 그, 뭐, 수출 규제부터 110 국가, 뭐, 하나도 어. 조시한 게 없거든요. 예. 우리만 일방적으로 지소미와 파기를, 어, 저, 그게 그러니까 종료선을한 거죠. 예. 했는데,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혼자서 그냥, 그냥 좌작전 하다가, 예. 오늘 보니까 일본이 그냥, 자기들이 외교의 성니다 예. 우리는 우리 외교의 성기라고 그러거요 <웃음> 그러니까, 일본은 한들 젖혀서 퍼펙트 음. 게임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법에. 예. 그러니까 정용 의 국가무실장이 뭐그 부산에 네. 지금 오늘부터 내일까지 한 아시안 특별 정상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문재인 대통령도 그 가시 계시는데 거기서도 뭐그저벡벡 벡스코니까 벡스 벡스 벡스코 거기 백스, 네. 저그 언론 그저 네, 그게 있는 모인데요. 거기서도 또또 기자에겐 자청을 해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막 그냥 공갈도 아니고 뭐 어, 트라이밋 뭐이 이상한 요구소 하면서 예.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이, 이미 뭐다 그 버스 지나가고 나가지고뭐축창 뭐 들고 설치면 뭐, 그거 무슨...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 예, 예. 전혀 원인이 예. 우리 혼자서 뭐 그냥 쌍칼 어, 음. 뽑아가지고 예. 어, 뭐 휘두르는 거 같이 하다가 예. 갑자기 꼬리 싹 내릴 뻔렸어요 아니 그리고 축창가 예. 부르던 그 조국은 지금 감옥 가게 생겼고 지금 <웃음> 아니, 그리고 이 진짜 이, 이 멍청한 게축창가의 내용을 보면요, 그 부패한 탐관오리들한테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자 그런 내용이거든요. 축창가 불러 가지고 온천지 에 촛불, 뭐 대학생들 촛불 들고 올라 가지고 지금 조국이 감옥 가게 생긴 거에요 그게 반일감정을 네. 이용해 가지고요, 정치적으로 예. 사실은 국민들 그 선동한 거죠. 선동한 거죠. 네, 그지 선동한 건데. 네. 도직히 문재인 정권 이게 사실 진짜, 진짜 거짓 선동이 문제입니다. 예. 예, 이거 완전히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죽을 마실 겁니다. 예. 오늘 또 뭐, 뭐죠? 그 작년에 9.9 1 남북군사합의 했잖아요. 어, 일대 그뭐선저그 서로 적대히 못하도록 돼 있고 특히 예예. 완충구역에서는 포사계훈련뭐 예. 그다음에 연대급 이상 기동 예. 야외 기동련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오늘 그 안에서 예. 북한의 장린도라는섬이 있어요 백령도 예. 동남방이 있어요 예. 동남방 이제 NL 쪽이 있다고 예. 거기에서 그냥 김정은이가 그것도 직접 타, 표적까지 그 지,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해안포사에게 사이... 해버렸다니까요 그거 아마 남쪽으로 돌리면 은 청와대에 딱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남쪽으로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그 네. 거기서는 장린도에서 쏘는 방향이 남쪽밖에 바다가 예.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 쏘았는데 오늘 그 국방부에서 처음으로 9.19 음.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예. 그저 국방부 대변인이 예. 발표를 했어요 증명을 그걸 이용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용합니다. 그런그 북한이 미사일을 열두 분나 쏘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절대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예. 그런군사합의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고 이렇게 강변을 했는데 그뭐 유엔에서까지는 전부 그저 탄도미사일 발사 자체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예. 그렇게 하는데도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강변하다가 음. 오늘은 군사 합의 위반이라고 처음으로 인정해버렸어요. 예. 예, 예. 그,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니까 이게 계속 지금 문재인 정권에 예. 악재가 지금 쌓이는데요. 예. 이게 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죽창 이야기 하다가 지금 미국한테 죽, 죽방 한 <웃음> 방, 죽창이 <웃음> 맞아. 아, 그리고 그 22일날 지금 예. 그, 그 지소미아 가 종료되는 게2 1일 자정에 끝나게 되어있었거든요. 예, 예, 예. 그딱 6시간 남기도5시 갑자기 청와대 제1차장 예, 김유건 예, 군 출신, 예. 그, 어? 예. 군삼성장군 출신이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예. 그런 때로 안보실장이 그 중량 발표를 안 하고 또 1차장 씻기던데 하여튼 뭐, 문제는 그날, 그, 그함에 었던그 B52 전략 폭격기가요, 예. 동일을 그냥 비행한 거 아닙니까? 아...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싹 빼고 예. 일본 그그 그그 자이대 예. F-15 전투기 호의를 받고 예. 그다음에 그 주일 미군의 예. 그 조기 뭡니까 저 공중급유기까지 예. 합류해가지고 예. 동해를 쭉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저쪽으로 예. 저서로해 쪽으로 빠져 나갔거든요 예. 대한민국은 그런 발표도 안 하고 예. 그래도 한국 그런 거싹빼버렸어요 예. 예. 그러고 이게 했는데, 심지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 이게 연장 안 하면, 은 북포해버리겠다. 예. 아... 그런, 그,까지 은지를 줬대요. 아, 북포하겠다. 그런 사실인가,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다. 왜냐면, 예. 이게 워낙 다급하게 예. 한국 정부가 의기장을 놓으니까. 예. 이게 왜냐면, 한미일 안보 협정이 상징적인 연결고리거든요, 이게, 예. 주소미어 예. 그걸 완전히 한국이 가장, 그리고 또 제일, 그 북한 핵 미사일 유입의 대 1차 당사국이 예예. 그걸 깬다 이 말이야 예예. 그러니까 이 트럼프 저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 웃기는 이야기죠 예예. 그러니까 너 진짜 그럴래? 그러면 그동안 여러 가지 경고를 했잖아 미 국방성, 국무성 말이죠 줄줄이 뭐 심지어는 국방부 장관까지 그 에스포 예. 장관까지 와서 그 문재인 그... 대통령을 예방해가지고 맨전에서 이거 지수미야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거절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트,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화가 많이 안 났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전 그레 말을 안 들으면 폭풍해버리겠다. 예. 그 시위 한 거예요. 그딱 그것도 그 종료 어 저는 음. 하는 날. 그러니까 이런 가지 시사는 굉장히. 이거 그러니까 뭐야 딱그 뭐야 1 2시 음, 자정 땡 하는 그 순간까지 그거 연장 안 하면은. 아르 북한 때린다. 어. 땡 땡부터 00 00 1분부터 때린다. 이런 이런 일이 나갔다라이요 바보 같은 짓을 한게 예. 문제인데, 제 정권이요 예. 참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예. 아, 아무런 지소미하고무당이고 예. 그그 파기 선언을 종료 선언을 8월 20일날 했거든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9월 10월 한두달 동안요. 예. 아무런 얻은 것도 없이 분란만 일으키고요. 예, 예. 결정적으로 한미 동맹이요. 예, 예. 한일 관계를 말할 것도 없고 한미 동맹에그 어떻게 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예. 엄청난 얘기 손상을 준 거예요. 음. 이거 아마 저 문재인 정권 끝날 때까지 예. 이 한미 관계를 원래대로 좋은 관계로 예.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 해, 제가 뭐 해보 완전한 그, 수준으로 해보기 그 아마도 않을까? 문재인 정권의 그런 뭐 약점 같은 것들 미국이 뭐한 개씩 한 개씩 뭐두 개씩 흘리 흘리고 하지 않, 않겠습니까 뭐뭐 예, 뭐 그런 거 한도가 아니고 아닌가 아니고 뭐, 북한에 뭐돈준 뭐 것도 이런 예, 예. 것들 뭐다 알고 있으니까는 뭐 음. 지금 임종석이가 지금 갑자기 뭐 대선에 안 나온 아 총선에 안 나온다고 선언한 것도 나오는 순간 뭐, 뭐 임종석이요 아 임종석 그, 저기, 그, 미국에서, 뭐, 그 북한에, 저기, 뭐, 돈 갖다 주고 이런 거한 개씩, 두 개씩 흘리고 이러면 민주당 전체가 폭삭 망할 수가 있으니까는, 뭐, 그래서 이제 뜯어말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음, 음. 아무튼 간 전체적으로 이제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지금 안보 라인, 이 외교장관부터 싹다 갈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지금요, <웃음> 그걸 심각해요. 지금 예. 그, 청와대 국가안보실은요, 예. 위에 그 수녀부 있죠. 예. 국가안보실, 정의 국가안보실장. 예. 모든 문제가요, 작년부터 예. 이 사람, 그, 농관에 노어난 거예요. 예. 대한민국 안보가, 국민이, 그 다음 동맹이, 동맹 미국이, 예. 그 다음 일본, 이 사람의 안보, 농관에, 예. 아, 문재인 대통령까지 노어난 거라니까요. 음. 그니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제정신이라면은, 예. 바로 아. 지금 이 문제, 저, 저,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안보실장부터 잘라야 돼. 예. 제왕반이 계속 안보실장을 해가지고 안보 컨트롤 타워를 하, 하면은요, 예.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예. 필요한 걸 안전 문제는 또 행정, 안전부까지 통제를 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저 사람은 아무런 게 없어요. 그저보다 진짜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안보 문제는. 예? 그러니까 저번에 외무부 통상국장 출신이더라고요. 예. 국회의원 뭐 비례대표 감 음. 하고 말이죠.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어떻게 잘 맞아서. 예. 해가지고 중책위를 맡겼는데 예. 저 사람 한 사람 때문에요 저 거짓말, 저 사기극 때문에 예. 문재인 대통령까지 완전히 노릇나버린 거예요 음. 예? 그럼 대한민국 국가 이게 막대한 지장을 준사람이죠 손실을 초래한 사람이란 말이야 예. 그리고 동맹 미국까지 트럼프 대통령까지 속겠잖아그저 사람은 반드시 잘라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김유건 안보실 1차장 있잖아요 이번에 예. 발표한 사람 음, 예. 군 출신 예. 저 사람은 저때 저도, 저도 저 뭐가야 이상해요 예. 군인 출신답지 않다 이거야 하행그쭉 음. 네? 보면은 예. 그게 소신 발언을 하고 예. 잘못된 거는 그 내부에서 바로 세, 잡아야 될 사람인데 예. 계속 그 무슨 뭐, 뭐 거기 대단한 뭐 대단한 직책이라고 예. 그게 연연해 가지고 예. 군인답지 군 출신답지 못한 출신을 하는 거 같다 예. 그런 생각이 있고 제일 문제는 있잖아요. 김현종. 예, 예. 2차장. 예. 이 차장이 있잖아 김현종. 국가안부실 이 차장. 이 사람은 보니까 완전히, 그, 저, 안한무인이더구먼요 그, 그, 지난번에 뉴욕 갔을 때, 뭐, 외교부 공무원이 지하하 배석 안 시켰다고. 예. 방에 불러가지고 무릎 꿇고 빌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시골에도 났잖아요. 예. 예. 이 행패가, 그냥 행패에 가까운, 그게 외교부, 어, 고위 외무 공무원 출신 닿지 않게 좀세련되행동 행사... 하잖아요. 예. 음. 전혀 그게 맞지 않은, 어디, 그, 시골에, 깡패, 깡패, 어, 상무섬, 깡패도 아니고, 양아치, 양아치. 양아치 같은 예.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잘라야 돼, 지금. 지금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라인이, 그니까, 러 이, 비전문가 비전문가 혹은 양아치를 갖다가 전부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안보실 2차장 같은 경우 보면, 은중요한 예. 번도 본 거, 옛날에, 한미 FTA 뭐 체결할 때, 예. 그, 그, 했지 않습니까? 예. 동상교수 복부장 예, 예. 그이 사람은 영어를 좀 하는 모양이에요. 왜냐면, 예. 국민학교 왕위 때부터 그 미국에서 쭉 생활을 했대요. 예. 그럼 이걸 잘 하겠죠. 그 영어만 잘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거 통상, 그 외에는 이거 안보 분야는요, 이 사람 잘 몰라요. 큰 모르. 그러니까 계속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예. 정의영이도 계속 이야기한 게 안보와 통상은 분리돼야 된다. 예. 무슨, 무슨 저, 저, 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본 안보의 그, 그 기본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리고 네. 한그 지소미아 이거는 한미동맹하고 관계없다 또 계속 얘기했잖아 <웃음> 기본 개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국가안보를 자지우지하고 있는데 음. 이 국가의 불행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를 임명한 어 국군 그, 통수권자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불행이에요, 이거. 아이 그러니까 자기가 바보니까는 바보, 자기보다 더 멍청한 애들을 갖다가 안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거. 그렇게 잘한 거 대통령 이 어떻게 다알수 없죠. 그런데 예. 그 분야 말로 분야 말 최고의 그그 대통령이 그걸 사람을 골라 쓸수 있잖아요. 다 예. 하필 그런 저, 저, 저, 진짜 뭐 어? 예. 이상한 사람을 갖다 놨냐 이거야, 지난 예. 시즌에. 그것도 그 안보 그 제일 중요한 안보 분야 예. 분야를 말이에요. 예. 그 적각 지금 좀 헤임해야 돼, 지금. 하여튼, 전부 다 잘라야 되는 거 그리고 지금 뭐, 이거 참 뭐, 나, 난감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완전 바보된 거 아닙니까? 국민들 전체가 바보된 거 아닙니까? 완전히 바보되버렸죠. 네. 3개월 동안. 그, 일본은, 제가 보기에는요, 참저 특이한 나라다,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가. 네. 그, 의사결정이 어떻게, 의사결정 체계가, 그, 디시니 메이킹 하는 시스템이 안돼 있는 나라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웃기는 거잖아요.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큰손이 막빵빵죽고 축찬과 보르도만은 갑자기 이수진 장군 전선 12층 얘기하더만는 갑자기 지수마이 파 어? 연장 연하고종료선언어 네. 이러하다가 네. 일본은 아무런 것도 낭보한 것도 없고 수출 규제도 네. 처리한 것도 없고. <웃음> 뭐, 백식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시킨 걸 다시 포함시킨 것도 아니고, 아무런 한 것도 없는데, 저거 예. 혼자 야당 법석을 뚫다 저거 혼자 꼬리 내려버렸다 이거야. 그거 웃기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자치자못하면 정신병자로 보여죠정신병자이지 예.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이런 국가적인 대사에 예. 의사이 저렇게 그리실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국제 관계 대한민국이 국제에 걸려있고, 예. 국가 이익이 걸려있잖아요. 예. 완전히 망쳐버렸다니까요. 웃기게 보는 거예요, 웃기게 보는 거. 예. 그래서 지금 무슨, 한아시안특별정상회의 부산에서 하고 있는데 예. 거기서 막 대통령이 포부잡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참 웃기는 놈이다 저거 예. 어? 그리고 이게 저 한아시안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를 초청하는 서안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11월 5일 날 보냈다고 보도가 됐잖아요 우리는 발표도 안해서 서안낸 거. 그런데 김정은가 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까불려서 예. 세시하게 깎요 예. 이야, 그 보면 말이야. 창피해가지고, 그, 그, 그, 읽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정말. 아니, 그러니까 11월 5일날, 그, 그, 탈북자들 두 명, 그 강제 북송, 눈 가리고 강제 북송 하면서 저초청장 같이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니까는. 그 탈북 의민 두 명의. 예, 예. 예. 김정의가 부산에 오는. 예. 대 대한 제물로 보낸 거야. 제물로. 제물로 보낸는 거예요. 네. 정말 나쁜 놈들이야. 네. 어? 그것도 지금 대통령이 그걸 이제 결재 했다는 거 아니요. 에 네. 예. 탈북 이두명강 추방하는 거를 그랬다가 막 신문에 나오고비판했는셈인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어젠가요? 꼬리를 또내리면 아, 대통령이 그렇게 <웃음> 그 지시한 적 없다고 말이야. 참웃기는 놈들이야. 아또뭐 청와대가 일본한테 뭐 사과받았다고 뭐 이러는데 일본에서는 뭐 사과한 적 없다 이러고. 근데 이 사람들은요. 네. 거짓말, 사기, 이게 사, 몸에, 예.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거짓말 한마디도 하면 불편해서, 예. 그, 저, 못 지내잖아요. 그죠. 이거는 거짓말을 안 하면 답이 안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게,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무슨 예. 그거냐. 무슨 이런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얘들이 다그 옛날에 그 조선 말기에 노비 후손들이고 하니까 노비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뭐 눈치 보고, 뭐 여가서 이 말하고, 저가서 저제 말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 우리,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 애청자 여러분 말이죠. 예. 이거, 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절대, 그, 거짓말 잘하는 사람, 국가 지도자를 뽑으면 나라 망합니다. 예. 예. 제일 첫째 동국 국가 간, 그 다음에 정직성이 정직. 정직하지 않는 사람을 뽑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얼마나 당했습니까?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북한 비핵화도 거짓말, 예? 뭐, 뭐, 하는 것마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이러 지고 나라가 그들 나게 안 나면 이상한 거죠. 그래 맞죠. 그러니까 이거 내년에 뭐뭐저는뭐 어느 정당 소속도 아니고 누구 특별한 지지자도 없습니다만은 진짜 사람 잘 뽑아야 돼요 정치 지도자, 국회의원, 대통령. 예? 잘못 보면 완전 거짓말이 녹아 <놀람> 나다가 나중에 한1년2년지나어 전부 거짓말이었네 하는 순간에 이미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에서 인지한다니까요 정치 참, 뭐 시작이. 하, 뭐 하여튼, 지난 3년간, 나라 망해가는 꼴, 이제, 보실 만큼 보셨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 그러니까 저, 아유, 저, 저, 저, 글로벌 디펜서 뉴스가, 워낙 예. 그 정론을 이렇게 정직하게, 예. 계시니까, 구독자 음. 10만을 돌파하셨다면서요? 아, 아, 아 그, 뭐, <웃음> 10만 돌파하는 게, 이제, 이게, 그 구독자가 9 9 0 0 0에서 이게, 구독자가 아, 이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묶어놓은 거 한참 됐습니다. 한참 되고, 뭐. 아. 그 요즘은 지금 무슨 방송하기 힘든 게 뭐냐면은, 그, 이렇게, 뭐, 한 30분짜리 녹화해가지고 올리면요, 예. 올라, 올리는데 라올 2시간, 3시간 걸리고 그래요. 로딩 내가 옛날에 는 30분이면 그냥. 그거 왜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자, 장난치는 거예요 구글에서, 유튜브에서. 아, 그러니 구글도 좀, 그런데 이제 뭐좀 많이 그, 조금씩 그, 개선이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 노란딱지인가요? 예. 그뭐 하다가 요즘 그 조금 정도가 좀 줄어들었다는 예. 얘기가 있는데, 그, 그, 구글도 뭐, 여러 시, 그, 검토를 안 하겠습니까 예, 예. 예, 예. 아무튼간에 저~ 저~ 글로벌 티패스에서 지난 어~ 수년 동안 이제 십만 명 이렇게 그~ 될 때까지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뭐~ 하신 뭐~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이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끝까지 살아남아 가지고 아~ 어, 제가 이게 빚을 내서라도 이게 탈탈 털어서라도 <웃음> 끝까지 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 응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동구 자유의국 t v 가셔가지고 거기, 또, 10만 명좀 만들어주시기 바랍 아, 저는 이제 만천명 좀, 아직 만천 명이 거의 다된것 같아요. 처음에, 그, 시작하실 때, 그, 몇 명이 있었습니까? 지금 같이 할 때는, 예. 130이군요. 그, 그, 거의 한 100배 <웃음> 이상 지금 성장하셨습니다. <웃음> 그니까 이제 여기서 10만 명까지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좋은 방송을, 예. 그, 좀잘 준비를 해가지고요. 예. 그 도움이 되는 방송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 예. 저희는 뭐, 누구 편이 아니고, 대한민국 편입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벗어나면은, 그게 누구든 간에 막 비판을 하는데, 이제 그쪽 팬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죽인다고 막, 그래 욕, 욕도 하시고 하는데, 막, 다. 그러니까 하여튼, <웃음> 네. 신동구 자유 TV도 좀구독또 네. 눌러주시고, 예. 또뭐 좋아요 이런 것도 다 그, 그, 그, 그 한다면서요? 네, 구독 눌러시고, 구독료도 구독, 좀. 구독 눌렀는데, 그, 자동으로. 싹가다는 거, 이게. 어, 풀, 어 풀리는 경우가 있다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거, 조, 구독 신청 보면 종이 있고 종 옆에 이렇게 사값 모양이 있는데 이사값 모양을 눌러야지 여러분 핸드폰에 알람이 갑니다 예. 예. 그런 것도 해주시고 예. SNS도 좀 퍼뜨려 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하여튼 뭐좀 희망을 가져도 될것 같습니다 황교안 예. 대표가 오늘부로 단식 6일째라는데요 예. 야, 그 정말 그 보니까 아니 그 노천에서 말이죠 예. 천막도 못 치게 하고 근데 예. 어제까지는 비, 비까지 왔다네요 예. 이게 실내에서 저좀 좋은 조건에서 예. 단식하는 거고. 하저렇게 하는 거는 체력이 급격히 급격히 떨어집다 떨어진다. 그래서 굉장히 저한는 저는 좀 우려되는데요. 예. 생명 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생명이 위험할 지금 저~ 물론 그 소속 당해서 예. 뭐비서실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 완전히 귀하겠지만안전에그잘 예. 예. 그거 보셔야 됩니다. 계속 의사들 그 옆에 음. 대기시키고 어? 예. 하더라도, 그것을 하더라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 철수하시가지고 병원에서 하시는 좋겠어요, 단식. 아, 이거 근데... 지금, 제가 강국기 제가, 저, 저도 저 감이 있는데, 네. 예. 닮 큰일 나니까, 예. 제가 뭐 한교안 대표 지지자 아니고, 지지자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뭐, 뭐 그런 그 정치적인 것보다는, 그 제1야당 대표가 음. 저렇게 하다가 만일에 신변에, 음.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납니다. 이게 예. 국가지 혼란이 생긴다니까요. 예. 그래서 빨리 저는 비, 병원으로 모셔서 단식을 뭐 계속 하더라도 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좀이 말씀 유념해서 예, 유념, 유념해 예. 자영 황당에서는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뭐 제가 그 전에는 황경안 대표 좀 처절하게 해야 된다고 계속 제가 야그제 예, 정도 제 어, 정도 저 처절하게 비판을 계속, 많이 했는데 예. 아니 지금 저 정도 처절하게 하시는 것 예. 같으면은. 아마, 아마, 그러면... 믿으 많이 해보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국회의원들도 같이 릴레이로 6일씩 돌아가면서, 예. 그, 단식, 다른 국회의원들도 다 해야죠. 어. 다른 국회의원은 뭐, 단식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예. 분명한 거는 뭐, 저, 12월 3일 날. 예. 그, 패스트 트랙 통과시킨다는 예. 공소처법하고 예. 윤동행 비리대표제.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욕을 하고 있는데. 예. 전 그렇게 절박하면은. 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총원이요. 사퇴해보대요. 사퇴. 뭐사태도 하고 총은 총은 다시 가면 되겠네 다시 하다가 뭐한열명 쓰러지고 뭐뭐 뭐 하여튼 뭐 예.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으나 예. 하여튼 그 의원총사태를 예. 어, 불살 그런 그, 각오로 예그 돌파장 않으면은 쉽지 않을 겁니다 음. 그, 그 어쨌든 간에 그 저기 환경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바로 또 지소미아는 예. 또 연장이 되고 예. 했으니까 예. 그 단식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무튼 하여튼 국민분 이제 조금씩 회복이 예, 되는 것 같은 뭐 희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돌아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